안녕하세요. 오늘은 팀뷰어 어플을 통해 두 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한쪽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여 컨트롤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PC에서 PC로 접속이 가능하고 PC에서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 스토어에서 팀뷰어라는 어플과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어플을 두 개의 핸드폰에 각각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으신 후 접속을 당하는 쪽의 핸드폰은 팀 뷰어 퀵 서포트 어플을 실행해주시고 접속을 하는 핸드폰 쪽에서는 팀 뷰어라는 어플을 실행시켜줍니다. 접속을 당하는 쪽 핸드폰에서 팀 뷰어 퀵 서포트를 실행시키면 1 1자리 유어 아이디가 나타납니다. 하단에 Send My ID 버튼을 눌러 접속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접속당하는 핸드폰의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화면에 Allo 버튼을 눌러주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이 됐습니다. 이제 접속한 핸드폰에서 폰을 조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접속한 전화기에서 100% 조작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제공하는 팀뷰어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나쁜 용도가 아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쉽게 따라해 볼수 있는 팀뷰어.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접속하기 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에서 구독, 한번에 클릭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팀비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 채널 플레이리스트에 가시면 팀비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과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방법 동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